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 4절부터2 1절까지예요네 이분은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분은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얼굴 구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이사야 서 43장 1 4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주여 나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궁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가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징승 곡 승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에서 물을 사망의 강대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임이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요 어,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주는 힘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소망할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사람은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네, 이것은 놀라운 힘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힘으로 또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늘 소망의 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과 불가능한 그 순간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 할수 없다. 아, 이거 갖고 되겠냐라고 늘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은 없고 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생각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 다르냐.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 옳은 생각만이 우리의 삶을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북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시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 아무리 해도 애가 나오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뭐가 보이니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내가 그별 보이는 거 그만큼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소망을 주시죠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 속에 별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실 거야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붙잡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또한 할렐루야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어떤 원리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요 40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삶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기쁨과 간식으로 너를 채워줄 거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쌀을 샀는데 네, 두달전의 쌀값과 이번 달의 쌀값이 다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쌀한포기에요 50불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이 가격에 산 적이 없는데 하면서 당황했는데, 그죠?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야 제한되어 있는 수입,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막나해 보이는 이 일들이잖아요. 야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직결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뭐 조금만 줄여서 살만했는데 이제는 줄여도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이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죠. 뭐 새로운 변종이 또 나왔다. 아니 변종의 이름이 이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BA로 시작하는 이제 변종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간 공포감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사항들의 악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스를 틀 때마다 긍정적인 말은 없어요. 요즘 뉴스를 뜰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다 부정적이다, 힘들 거다, 위기가 찾아온다, 스테이플리시 온다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들어도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봐더라도 답답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우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계속 오늘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기가 있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든다면 여전히 그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듣는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주년을 허락하셨고 또한 여러분 삶 각자마다 여러 가지 시즌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시즌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배선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점 박살을 내버리시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 그들이 그들의 제약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왜 하나님 이런 이 일을 해나셨습니까? 불만만 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가 주는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수 없구나. 남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시겠구나 기대는 대신한달두 달. 두달 6개월 1년 이상 갔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 힘들다 안 되나 정말 안 되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우리가 무력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함으로써 그래 뭐 믿음 갖고 살아 뭐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뭘 믿음을 지켜 대충 믿다가 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는 무력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 특별하게 관계적인 측면이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관계적인 트러블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소많은 낙담과 무기력을 경험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정말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장 근본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 일을 행하신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지금은 내 현실은 이것이 낙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주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끌어 가셨고 교회적인 측면과 또 여러분의 삶의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경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장애분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아픔과 낙담과 저주와 문제의 모든 사슬의 근원들을 해결하셨으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길 원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닙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세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주목하기 원합니다 14절,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기 원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유일하게 구원하여 줄 구속자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하라고 합니다 하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한나 내가 무엇이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온 우주의 사이즈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 한 털도 안 되는 그 존재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돈을 주고 하여 하거나 관계를 만들거나 애쓰거나 이런 어떤 컨디션 조건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끼리는 무조건적으로 자원에서 하는기도 하겠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요하가 말하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해요 나는 거룩하니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절대자,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억해라 환란과 핍박과 어려워서 깨어지매그 순간에서 기억하라 나는 거룩하니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 왕을 신뢰해라. 그 왕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43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오늘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이 야고바라는 이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근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말에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가면 함께 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수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수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니요내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끄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이루 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살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은행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언양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라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과 좀 실패에 대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에 매어서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랬으니까 옛날엔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람 만나기 두려워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안에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런 중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할수 없사라고 그 과거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새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교훈삼아서 내 삶을 갱신하고 개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지 징계와 교훈과 너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하면 혼나가 아니라 그것을 교훈삼아 다시 새롭게 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납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옛날 일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거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마음에 어려웠던 거다 올라오잖아요 억울하고 분내는 거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이제부터 생각을 끊어야지 라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우리의 요청은 이거야 주님 이게 안돼요해요 그럼 이 말의 본질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 가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다 해결했으니까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용서했으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해갔던 내내 죄된 본성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케 됨을 선언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정죄감, 한나 아,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수 있어요? 하우나 같은 것들이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자꾸 내 안에 반복되는 죄로 무너지는 내 현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하나님은 나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도망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내 상처를 끄집어 주님께 내어놓을 때내 아픔을 상처를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의 국료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 16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으니라. 그러니 너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가 불가능할 것 같고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였고 내가 다 용서였으니 너희는 쉽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자유케 되었으니 이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왜요?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으면 사단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정제감이 아니라 하께서 주신 그 입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럼 y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n 일을 행하기 위해서 n g on, h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을 o 고하게 해야 되는데 a 고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자지우지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가정의 문제도 맡기는 것이에요 그데 네, 맡겼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아,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계속 감시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맡긴다는 건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새 일을 도모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며 이 시즌에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에게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내 앞에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너의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인데 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트랜스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맡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나주신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시적으로 바뀌는, 바로 회계적 삶을 구현하지 않으면, 이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일을 도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창조주야! 나는 왕이야! 나는 너를 거룩한 이로 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를 이끌어가는 나의 하나님이야 기억해 다른 데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겨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의 삶이야 그리고 기억해 회개하고 너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희가 세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보세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세일에 동참하고 세일을 행하는 자에게 너는 예배적 삶을 살아라 감사의 삶을 살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앞으로 5주년, 10주년을 향해서 또 20주년, 3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교회가 추구할 방향성 그 여러분 상관들 어떤 시즌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난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나를 신뢰해보지 않겠니? 너의 눈을 들어 나에게 절대적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세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우리가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 네, 쉽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시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이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지나간 원망과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다 시작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님 신뢰합니다.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즉 나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죠 나는 육을 사랑하고 내 죄성을 사랑하고 옛것을 사랑하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된 삶 하나님이 주신 쪽으로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갈 아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마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삶을 이끌어 가겠다. 이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터도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 말씀 이언약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약하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툼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